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이번에는 아. 우리의 영원한 나쁜 친구죠. 네. 담배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문기 씨는 네. 그러면 네. 담배 피세요? 현재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우 왜 담배를 피울까? 네. 저는 남자의 한숨을 보기. 약간은 제 생각은 이게 습관이 좀 크지 않나. 제일 습관이 제일 큰것 같아요. 아, 좀 최근에 17년도 아니 한 15년도죠 그때 담배값 인상도 하고 또 이제 전적으로 또 음식점 술집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당구장까지도 이제 금연 구역이 생겼어요. 당구장까지 그, 아 당구장 안에 이제 흡연 체가 그전이고 뭐요? 이제 흡연 부스가 생겼어요. 그 혹시 뭐 흡연자 입장으로서는 그 늘어나는 그 구멍 구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약간 저는 그 민, 민감한 주제 같기도 하네요 좀 저는 네. 사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든요그 <웃음> 흡연자의 권리 네.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음.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게 네. 어느 나라 선진국을 가봐도 이, 이렇게 흡연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실에면 됐지. 실에면 담배 피우는데, 실 내에서만 안피면 됐지. 그서실 외에서까지 못피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 그런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흡연자 입장으로서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음. 그러니까 금연 구역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연자들의, 그게, 존중되는 게, 먼저 존중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선, 금연, 그게 먼저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흡연 자체가 나쁜 거고, 음. 간접 흡연은 더 나쁜 거니까. 그래, 그분들의 그그 권익을 존중하는 건 맞는데 저희도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음. 담배를 사면서 더 많이 내죠 이제 그만큼의 이제 돈으로 음. 좀더 흡연 부스를 조금 더 설치해 줬으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흡연 부스까지 아니더라도 재떨이라도 좀 많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더 그러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네. 하는 말 중에 네. 이런 뭐 영화나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흡연 때문에 흡연 장면 때문에 네. 그... 청소년들이나 음... 아니면 성인들의 흡연율이 높아진다 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래도 영향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신세계나 뭐야 그 콘스탄틴 같은 영화 보면은 <웃음> 담배를 진짜 많이 펴요 진짜 많이 피는데 맞아 맞아 맞아. 보통 많이 피는 게 아니라 또막깔라고 또 멋있게 펴요 또... 저는 그 영향이 좀 크다 생각합니다 저는 음. 아무래도 제 친구들 중 아마 몇몇은 또 어렸을 때핀 친구들은, 음. 주변 친구들은 아마 또 영화 보고 또 괜히 또 호기심에 음. 생각한 친구, 아,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아버지나 뭐 음. 멋있는 사람들 피는 거 보고 또 호기심이란 게 음. 보통 담배 시작하는 게 호기심이잖아요. 맞아요. 그 호기심이 생기는 거는 저는 영상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완전 반대. 아, 진짜요? 네, 저는 전혀 상관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영화를 네. 볼수 있는, 보고, 봐서 이게 담배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담배 는배가좋아서 저도 뭐, 네. 영화 보고 시작하는 케이스는 아닌데. 맞아요. 그, 영화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아, 저 담배가 맛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이거는, 네. 우리가 담배를 켜보고 나서, 아... 그때서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지, 우리가 담배를 펴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네. 담배를 끌고 맛있게 피다 맛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저, 그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담배가 뭐 그렇게 해서 네. 피게 되는 네. 거면은 지금 담흡연율이 배 훨씬 높아요. 안 그래? 지금도 근데 그리고 또 화면율은 이제 흡연율은 좀 그리고 공중파에서 막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데 솔직히 네. 전 그런 것도 다그 뭐냐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보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시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네. 담배인지 다 알고, 카페인지 다 알고 그러는데. 뭐, 알건다 알고. 알건다 아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해서 영상미도 떨어뜨려야겠느냐. 그죠. 영화에서까지는 그렇게 주제는 좀 실한 것 같고,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라리 19금을 달고 나온 음. 거면은 요새 그 영화 채널 보면은 욕도 다 잘리고. 맞아. 다 맞아. 담배 아, 뭐, 같은 아, 장면도. 19금 음. 어차피 달고 나왔잖아요. 맞아. 담배 피는 장면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영향 이 있다 생각합니다. 음. 저는 일단 네. 저의 그리뭐 무엇보다도 이제 삶이 삶은 예술을 담고 예술은 삶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삶을 예술 위에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아네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음, 나쁜 친구죠 담배에 대해 <웃음>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뭐 저희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좀.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의견은 뭐 각자 저희의 의견이니까 너무 좀안 좋게는 되겠습니다